네, 가자. 자, 오늘은 엄마 아빠, 요즘 만 아빠,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2 4시인지 몰랐나요? 처음 알았지. 어허. <목소리> <목소리> 자, 가시지요. 나도 라면 네. 자리가 엄청 여러가지야 일단 구경시켜줄게 이리와 이렇게 되어있어? 아니 구경시켜줄라고 어, 여기 보면은 이런식으로 도 되어있고 여기 다보 이렇게 되어있어 일로. 와 여기 보면은 아니 아니야 우리 이런 쪽으로 갈거야 이렇게 해어 괜찮다 신네 우리는 올라갈거야? 올라갈 거야? 어. 이런.. 이런 방 넓고 좋아 여기 좋다 또 일로 올라와봐 아 여기도 있어 여기는 이제 두 명이서 어요 여기는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쓰는. 아이고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쭉 밑으로 갈까? 다. 밑으로 가자. 신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웃음> 요즘 마늘빵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신기하고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처음 봤어. <웃음> 그래? <웃음> <웃음> 근데 엄마 도시 <요> 더... <웃음>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어 그렇지. 에이,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 어저다고 요즘 만화방 오셨는데 어떠시나요? 아 끝내준다 야 집에 주말 뚱뚱 나와서 이거 바로 붙이 있노 이한 어, 시간에 얼마야? 그때 다섯 시간 있었는데 만원? 만원? 응 어, 만오백원? 그래? 응 어. 근데 미안해 나 지갑 안 가져왔어 나도 안 가져왔어 어? 너무 무서운 애들을 하는 됐나 왔어 아까 빌붙어 나빌붙 나왔지 작년에 나왔던 빌붙어 나안 돼? 어때 엄마? 아우 신기해 시험 너무 좋다 신기하고 좋아? 응, 너무 좋아 브루신기해 자기도 조금만 더 애들 없을 때 너무 좋다 그랬잖아 <웃음> 아 좋긴 좋지만은 신기한 하게끝내준다음에렇게라 그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여기서 먹는라면 오빠 쪼 여기서 먹는라면 엄청 많아 왜 이렇게 이상해 쪼맛 먹어 맛있어 아우 <웃음> 만화방은또올 대기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아, 근데 그렇지. 잠 잠만 잤잖아. 오늘은 음, 그냥 맛빼기로 잠만 자고. 아 오케이. 밤에 잡고. 아 저기 저기 어, 어. 만화방에 또올 대기 있습니까? 아 당연하지 와 죽인다 죽이야. 근데 아. 잤잖아. <웃음> 어? 잠자루 <잠자려면> 최고다야. <지크다>, <웃음>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합니다